보면 했던 부분을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뭔가가 해결될 것 같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지금은 그래요. 자 해오는 것신중에 달의 월간에 0월 상달이고 일진을 예. 접으시니 스무 여덟의 날이로다 예. 남생기 여복덕이다 여생기 남복덕이다 상상한 길이를 택하여서 금이라 정성을 드리는 제자.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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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씨, 대조하고옷 부인. 한번 물어보자. 저 아들이 필요하나? 아바이가 어느 정도 저지리를 하고, 엄마이가 어느 정도 저지리를 해야지. 너희 신랑돈 갖다 버리고 술 처먹고 기집질하는 거나, 그래가 못 살아서 어? 이혼을 하고 안 사는 거나, 그 이후부터 네가 신을 모신답시고 20년 동안 지랄 연병을 떨었는 거는 네 잘못 아이가? 응. 연할 여적 저 지방을 드나들듯이 얌새인 새끼처럼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돈아 도나, 도나 왼수에 도나 누가 니한테 불릴 신이라대 돈 신이야 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돈너 신랑도 돈 니도 돈 진짜로 저 아들 자손은 성격 자체가 얌전하고 싹싹하고 연삭하고 청기가 똑똑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예의범절이 있고 어쩌다가 너희들 속에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사람답게 한 번도 못살아보고 청춘이 아깝고 불쌍하다. 어? 저 새끼를 보자니 채시가정에서 너마저 쳐버리면 부모 없는 새끼 고아 될까봐 꼭꼭 눌려놓고 참고 있는데 그 뜻도 모르고 아바의는 아바이대로 나가서 지랄난당을 하고 어마의는 어마이대로. 사실은 그렇다. 영적 예찰을 하러 갈 때만 해도 문제가 무엇인지 맥만 탁 잡지. 구판에 딱 서면 은 칼라판처럼 다 보인다. 어? 그렇게 너희 어, 신랑 원망하고 살았으면서도 네가 남자 없이 살아봤나? 돈 없이 살아봤나? 사주팔자에 너를 보면 친정열애에모친 열애 에 누가 시집가가 니네 같은 딸을 놓아라 그랬노? 스님이 되든가 중이 되든가 수녀가 되든가 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새끼는 있는대로 까놓고 너희 애미가 서방 덕 없는 년이 자식 덕은 있겠나? 애초부터 잘못 잠, 잠궈진 단추인데 엄마는 쉽게 말해서 어? 어디에 기의를 해서 열심히 빌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너가 왜 빌고 있나? 안 빌고 있어 너가 자식들이 안 되는 거는 자명지사 아이가? 너도 어? 열심히 물떠놓고 빌어라 했지 누가 네 보고 불리라 했노? 비는 거 하고 불리는 거 하고 구분도 못하나? 자 아들 자손 채식가정에 어 명부전하고 복부전하고 명이어가고복이어가자고 엄마보고 빌으라 했지. 엄마보고 불리자 했나. 왜 이제서야 날 부르고 날 찾는데 이유가 뭐냐고. 시간 많아 이정성도 아니고 돈 많아 이정성도 아니고 이집저지 집 기웃기웃 돈이 있니 없니 없어서 못하니 있어서 못하니 속아서 못하니 혹시 하나 돈 주고 신을 사도, 어, 백 번을 사면 신이 올란가? 이 씨발 해보지도 않아 놓고는. 한번당하고두번 당했다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아 놓고는, 있는 욕 없는 욕 앉아서 20년 동안 차하고 앉았다. 아들 을잡아뭐어야 네. 되겠나? 엄마야? 네. 죽여주리? 네. 어? 네. 죽여서 네 무릎하게 머리 베고 앉아가 물떠먹이고, 한번 빌어볼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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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지 원앙 상사되고 조상의 청춘에 급살로 갖는 최시가정 삼촌자면 삼촌짜 형제자면 형제짜너가 시아버지 형제짜 말이다 시댁은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너가 친정여래에도 청춘에 갖는 친정... 친정은 친정 네, 외가 있어요 그래 왜 삼촌이 됐든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차례차례 제 차례로 예. 이 가정 명당에 예. 신의 포문은 열어지, 열어지지도 진열어 않고 조상에서 이렇게 들출날출을 하고 어? 조상의 대감에서 업양으로 업대감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학업으로 열어주던 대감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사람만 있지 어떻게 누려볼 그게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기 들어왔던 거 조상의 영실에 예. 걸려있는 부정이고 인간을 두고 근심을 하고 직업 앞에 가로막혀 있고 신이라 허주다 뜬기다 잡기다 이름 짓고 있는 이 전부 다 부정영정을 한번 거들어 가봅시다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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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집을 그게 그 개조를 음.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 요저 있을 때는 아닌데 지금 계시는 그 집이 집을 이렇게 방방마다 있는 걸 방을 바트고 박... 예예 예. 그런 식으로 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니를 신을 내리고 목신의 동법이 들어왔든, 네가 신 갈림을 하고 목신의 동법이 들어왔든, 아니면 하기 전에 목신의 동법이 들어왔든 이렇게 목신에서 또한번 눌려져 가지고 예. 네가 저걸 모셔놓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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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가 중인지, 스님인지, 나무를 다루고 돌을 달았다 하구만. 아, 그, 그는 잘. 신좀 차리라. 아니, 그, <웃음> 그게 아니고, 그, 선생님의 같이 일하는 법사님이 계셨는데요. 같이, 늘 같이 일을 하시는 법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 조매한 그, 산에다가, 신단을 모셨어요. 선앙당 어. 약간 있으면서. 어. 근데, 그, 그래서 나무를 잘랐다든가, 그래가지고, 자른 사람이 다쳤다든가 하다,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 뭐를, 나무를 갖다 놨든, 돌을 갖다 놨든, 석탑을 만들었든, 거를 뭐, 절을 만들었든, 선생들이 그때, 목신의 주당의 동법을 달고 다니면서 니한테 신꽃을 해댔었다. 그러니, 아까 내가 너희 신랑이 뭐라 대 목신동법에 걸리니까, 인동법에 걸리니까, 집에 못 앉아있고, 어째되대. 네. 나간다 그랬지? 네. 네. 그러면, 니도 이 목신에 동법에 걸린 선생님들이 신을 모셔놨는데, 니가 이걸 모시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어째되노? 내 모셨잖아.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내 모셨잖아. 그랬는데, 또 너희 그 신랑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또 니가 신을 모신 것처럼, 또 신을 또 안고 들어왔겠지? 그둘 그래 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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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